안녕하세요. 햇살 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주인공 차정숙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챙기고 거기다 좋은 인품까지 갖춘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인데요. 이런 차정숙에게도 힘든 순간이 다가옵니다. 레지던트 일 연차가 겪는 예상하지 못한 응급상황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정숙은 그 어느 학생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겠지만 당장 현재 그녀의 의학적 능력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차정숙을 아들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남편 서인호는 아내를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은커녕 방해나 안했으면 좋겠 는데요. 못된 남편과는 달리 의사 로이 킴도 든든하게 차정숙을 지원해주고 있죠. 여기서 또한 명의 지원군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불같은 성격의 선배의 사 전소라이죠. 전소라는 차정숙의 아들 서정민과 사귀고 있습니다. 차정숙이 본인의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겠죠 사화에서 전소라는 차정숙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후배를 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까칠해 보이고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일도 없는 냉혈한 같이 보이지만 속마음은 따뜻한 침대레에다 철두철미한 직업 윤리정신까지 갖춘 훌륭한 전소라입니다 이제 오화에서 차정숙이 본인의 환자를 잃어버리는 대형 실수를 할 텐데요. 모두가 차정숙을 손가락질하고 남편 서인호도 차정숙에게 화를 내며 그녀를 내쫓으려고 하겠죠. 아들 서정민이 나서기에는 아직 힘이 부족하며 로이킴은 다른 거라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차정숙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테고 차정숙이 병원에서 내쫓기려는 순간 전소라가 회의에 불쑥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후배 차정숙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모두 저의 지시 때문이었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전소라는 이렇게 차정숙을 위해 멋진 대사를 날려줄 것입니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힘든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있는 차정숙에게 전소라의 용기 있는 행동은 큰 힘이 되어주어 앞으로도 차정숙이 더욱 훌륭한 의사의 길로 갈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원동력이 되겠죠. 오화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차정숙의 위기 때 누가 나서서 도와줄지 예상이 가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차정숙과 전소라가 좋은 의사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면 햇살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